안녕하세요 장추자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을 만나본다 2편이에요 질집 여자들 만나봤거든요, 좀 전에 우리의 돈벌이를 위하여 코끼리 조련사들 코끼리 조련하시는 분들이에요 코끼리 조련사 힘든 점은 없나요? 일단 몸무게의 반이 하체로 쏠려 있기 때문에. 네. 부기도 많고 짧은 거 입었을 때 약간 부끄럽고 어, 근데 짧은 거 많이 입고 다니시는데요? 아직 챙피를 들당에봤어요 아인이 각섭이 안 보이세요 퇴키니즈 받고 예쁘네요 콩게다리 <웃음> 해결 안 돼요 지방 흔들면 안 돼요? 이게 뼈 자체가 언니 주꺼운 거 같아 오. 일단 도가니가 이만해 도가니 <웃음> 고개 다리 마사지 많이 말해 마사지 아이고 언니야 나 카트하고 한달 내내 했는데 똑같더라 다리 얇게 음. 만드는 주사나 성형은 아직 없나보네요 뼈가 두꺼워 어, 근육이 많아 아니 앞머리 자르니까 너무 이뻐요 아리다또네네가 자른거죠 집에서? 아니 미용실 갔어요 으음 앞머리 자르니까 진짜 연준이 느낌 난다는거요 솔직히 안 보는데 어? 거지 같은 앞머리 자르고 <웃음> <웃음> 수지락했어. 제수님. 어, <죄송해. 웃음> 여러분들이 지금 청순의 대명사 김래영. 막내리끼리뭘 싸질투? 모르겠어. 이유가 뭘까? 몰라요. 벌써 <뭐라> 다섯 번 싸운 거 같은데. <뭐라> 그렇게 많나 네. <뭐라> <뭐라> 처음에 얘랑 유랑 <요랑> 처음에 싸웠잖아. <뭐라> <걔 맞아>. 맞죠. <뭐라> 그다음에 얘랑 유랑 싸웠죠. 그다음 얘랑 초아랑 싸웠죠. 그다음에 얘랑 유자랑 싸웠죠? 맞네. 또 얘랑 음비랑 싸웠잖아요. 어... 최근에 싸움에 다섯 건 일어났어요. 지아랑 로나랑 싸웠어요. 지아랑 유랑 싸웠어요. 지아랑, 음... 지아랑 음... 초아가 싸웠어요. 음... 지아랑 유자가 싸웠어요. 지아랑 음비가 싸웠어요. 음... 오 이렇게 많이 싸웠구나. 네. 몰랐네. 비비. 네. 자한번못일거 같으니까 안 건드리고 너도 다리 보고 안 건드리자. 안 올까 이거. 아 근데 이게 고쳐야 돼. 고쳐나가야지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은 아우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 안 돼. 고쳐야 돼. 중간에 지쳤어. 저렇게 못살것 같은데 기록도 좋네요. 그러니까 음, 마지막 기회에 마지막, 진짜 마지막 기회에요. 아잘 어, 먹어. 이런 일이 한번더 있으면 진짜 오케이, 보내야죠. 가장 네. 청순의 대명사야 네. 어 가기 전에 그 끼리다리 한 번씩 더 보조 가요 어, 생각보다 화면이 엄청 얇게 나온다 언니 가자. 언니 휴가 줄까?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휴가를 가지려면 내거 까는게 맞아 <웃음>